이티제와 썸 또는 애인관계일 때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지 고민됩니다. 이때 이티제에게 무난하게 먹히는 선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티제월드가 추천드리는 선물은 바로 검은 옷입니다. 왜냐하면 이티제에게 검은 옷은 기본 완소 아이템이기 때문입니다. 이티제는 검은 옷을 입었을 때 더욱 편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타 유형이 이티제의 패션을 살펴본다면 매우 무미건조하다고 느낍니다. 이티제 또한 화려한 착장을 원할 때도 있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에 무난하게 기본만 하자는 생각이 대부분입니다. 이 점에 착안해서 만약 상대가 이티제에게 검은 옷을 선물로 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생각이 많은 유형들은 이티제가 성의 없는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티제는 검은 옷 선물에 대해 오히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중하게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화려하고 예쁜 선물도 좋지만 이 티제 기준에서는 실용적이고 자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심시어 퀄리티가 보정된 의류는 보관을 잘한다면 몇년 이상 간수할 수 있습니다. 이 티제에게 선물을 고려하는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플로타곤의 본인 등판을 입혀서 무라일체 경지에 오는 이치체 월드입니다. 오늘은 다른 유형이 어려워하는 ISTJ 선물 선택 팁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ISTJ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선물을 갖고 싶냐고 ISTJ에게 직접 물어보는 건 오히려 좋습니다. ISTJ에게 선물을 줬는데 취향이 아니어서 난감한 상황보다 훨씬 낫습니다. 따라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게 베스트 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염두가 안난다면 istj의 취향을 분석해야 합니다. 보통 istj는 생활에 밀착된 제품들을 좋아합니다. 그 말은 신미성보다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제품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istj가 아이폰 유저라면 아이폰 정품 케이스를 추천드립니다. 만약 케이스가 이미 많이 있다면 두고두고 쓸 이어폰 usb 케이블 등의 악세사리를 사주세요. 이외에도 보조배터리, 스마트폰 거치대 등은 후회 없는 선택이 됩니다. 다시 말해 ISTA가 쓰는 필수 제품들의 부속품을 사주면 95% 확률로 좋아합니다. 추가로 애 ISTA와 선물을 주고받을 때 카톡 선물하기 위시리스트 설정도 좋은 방법입니다. 카톡 선물하기, 선물함, 위시리스트, 위시리스트 선택, 친구 공개. 이것도 ISTA에게 딥러닝 시켜야 하지만 한 번만 제대로 실행하면 편리하게 쓸 것입니다. 이티제인에게 주면 공감받기 어려운 선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실용성이 떨어지는 선물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꽃다발입니다. 이티제는 꽃을 받는 순간 잠깐 예쁘다 생각하고 나중에 어떻게 보관하고 버릴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꽃다발의 가격과 대체품을 한번 슥 생각해봅니다. 이외 실제 활용도가 떨어지는 장식품들도 이티제가 썩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이티제는 집안 인테리어를 최대한 심플하고 담백하게 꾸미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티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을 친밀도에 따라 구분하면 어떨까요? s t ISTJ n sunmul you'll exchange h e l di shingi yi an suul gut shi man suud nada. Sunmul you'll ju wa ya h e l di sang di bang yu i chu wi h i a n yul search ha ji man. EC i an chinggu yu i gi yi an u di bubun mok shi ulhi ya wa h a b nada. Sunmul you'll bat yul di do flower wa gat yun shim m e juk item yun sunho ha ji an suud nada. So, ISTJ wa sunmul you'll exchange h e l di gul tip yul alhi ya du li get suud nada. First, ISTJA get bon in chu we high and you'll do when noon de la mail had you'll g a t i s t j noon j o ah a noon salam so yu isa so, so ha m a l yu remember ha go memo ha not s u o d n a d d a But, sang day ban yu i mali soxeng gad ka ji il jimo ha d n a d a d Delisa ISTJA genun jishi j a s h i n yu i chu we high and you'll yegi ha jume young Mam Ma adu noon sunmul yuul bat yuul s u e i t s u d n a d d a Second, ISTJ AGE MU w a l BAT GO SHIP n h i y a GO MUL A BOL GUT SO SHIEL CHU WESANG YOU I BANG b u b YUN SO LOB a t GO SHIP YUN MUL PUM YUL s so a j u n AIN JIHA GO EXCHANGE HANUN GUT SHIP n a d a HOWEVER, I BANG b u b YUN SUN MUL HANUN EID JANG A SA 이미 SA NTA 이 o n d a i t s d a t j J 이다 n A LANGAT SHI k i s t j GANJO a h a MOON g a l j u n d a m e l HYA BAG MOON GOT BODA AY DI s e u n i t h a j i m a n j a JI KI YADA s t j s o s a n m u GO ISTJ NUN A E E NGU WA U I g i NAI M NIL YUL BANDU SI CHIN GEE b n a DA BECAUSE ALMOST JAI a n g U SMARTPHONE OR PLANNER A j a j a n g HA NOT b e DEMOON e BNAI DA ALARM s o l JUNG DU HA NOT b e DEMOON A AMUL i NOT j a DU HA l u JUNG A MOON REMIND GAR DU WEB n a DA COOKING RECIPE GAR IT DA MAI AN ISTJ d u l E DILAH HA g e JOT SUB n a DA RECIPE DILO DILAH HA MAI AN JAIL GU WA MUL i JAL NA O GEE DEMOON e b n a DA YOUTUBE LULBO MAI AN s u d DILAH HA DO DO WE GMAN Some mat you I territory a s u n e go j u n halga noon si on e not sub n a d a So recipe chal jahi ee g a t han yoli lulha noon gutsi jot sub nadar. Yachin chingu dul guwa man nan hu. Chingu r u l yul huaxil he remember hajub nadad. Chingu dul yul jal di hajumayan. El gemoluge h e l p lul bat yul suit da noongi di garipi di moon eeb nadar. Deman, g u w o n o halul s a j i a n d u l o g line yul jal gulay o ye h a b nadad. Yachin Yuahin Dong Patton d o o y u e Huaxil Hak Sub Hadnada Ju June A Noon A Dun Routine ENG j u m a i A Noon A d g Rest Han n o o d o m d u o Da Yang Han Scenario l u Guli m y a n Sahak Sub h a d a ISTJ Dug d d o l y Chayun Butuskinship y u n n s b a g Han Noon i u n Sub Nada If it d u m a a n g g n b t I retest Garfield Yo h a d a d e c i s 이 o 제는 o m a n h u 잘 n shi h i c h a k n x t story n o n n d n ha shi gil y a c n h n n gal ha ji an s u n o n l y u jal k e u r bal s n n o n i t i e n n a s i n u n s u r a g o i s 사회화된 이티제는 경거망동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이티제의 특유의 팩폭을 날릴 때도 수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딱딱한 노잼봇을 예상했지만 사회화된 이티제를 만난 상대는 오히려 푹 빠집니다 예. 사회화된 이티제는 상대를 배려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이티제 특유의 기브앤테이크, k 합리적인 삶을 추구하는 건 맞지만 애인 앞에서는 유불리를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전해본적 없는 과소비를 할 때도 있지만 크게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상대에게 소비한 것을 후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사회화된 이티제는 여러모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티제는 20대부터 해가 지날수록 조금씩 사회화되어 갑니다. 20대부터 이티제는 현실적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해놓습니다. 대학 생활부터 예적금, 보험, 주택청약, 자동차 등 차근차근 준비해 갑니다. 그래서 준비된 이티제는 일정 구간을 돌파했을 때 상대적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게 사회화된 이티제는 혼인신고와 동시에 가정을 꾸릴 준비도 진행합니다. 만약 지금 교제 중인 이티제가 사회화되지 않았다면 어떡할까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티제를 조금씩 사회화시키면 됩니다. 시주시야사 l o 게 g a 이제 이 a o m m 이 o 는 l 제이 e g a b e n e f i t 거는 이제 이거 u l 제 u s u i t s u 는이 d 이거 u chuk sand 거 a 이 c a r d l i c 거 l 이 c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이 a 는